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을 유튜버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평례동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 깊은 평례동 궁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례동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시, 싶을 정도인데요. 여기 둘레길은 첫 19년도에 조성돼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둘레길을 이용해 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둘레길은 길이가 856m로 됐고 지금 길이가 짧아서 아주 편안하고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 아이들 소리도 들리시죠? 예, 보시면 여기 길이 잘 닦여져 있어가지고요, 길이 아주 잘 닦여져 있어서 바닥이 아주 푹신푹신해서 푹신푹신한 게 아주 좋아요. 네.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산책하실 것 같아요. 좋네요 정비가 잘 됐어요. 예, 한번 을 한번. 21대 왕이 영조의 막내딸이 하기롱주가 살았던 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2000 남양주 시청에서 2021년도에 일반 분, 일반인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둘레길을 와서 현재는 여기고요 여기 군집에 그 대한 설명 있어요. 한번 나무좀 보세요 이 숲에서 나오는 공기가 사람한테 몸, 몸에 좋아서 아주 신선하고 좋네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렇게 궁집을 한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이제 궁집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식사하시고 한바퀴를 돌으시면 아주 건강에 좋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궁집 소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내동에 사시면서 궁집 한번 놀러오세요. 삭책하고네 <웃음>